민지적시점내향성이라고 어, 해서 다 똑같은 내향성이 아니다 자기가 가진 강점을 잘 살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섬세형 내향성입니다 저는 아이유님이나 슈가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섬세형은요 감각이 발달된 심미주의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떤 사안을 볼때한 가지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다양한 단면을 발견할 줄 안다고 해요 숨겨진 의미도 부여할 줄 알고 찾아낼 줄도 알고요 인지능력이 남다르고 꿈과 예술, 자연 등에서 남들이 간과하는 색다른 매력을 발견하는 재주가 있는데요 반면에 감각과 직관이 굉장히 탁월하다 보니까 빨리 지치고 피곤하고 또 예민해질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끔 어, 저 사람 되게 시큰둥한 스타일이네라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볼줄 아는데 얼마나 빨리 피곤해질까요? 먼저 주도형은요 내향형 중에서 가장 냉철한 유형이래요 논리를 기반으로 목표가 정해지면 이성을 잃지 않고 무용히 차분히 달성하고 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차분하게 대처를 잘하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 비범형 내향성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하나인 빌게이츠와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거 등이 있고요 자기 분야만큼은 확실히 꿰 뚫고 있는 괴짜 같은 친구들이고 또 다른 분야에서는 굉장히 허당같고 모자란 듯 보이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해요 이런 친구들도 주변에 있으면 옆에서 잘 케어 부탁드려요 좋아요 시점 자 그래서 내향성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내향성이 아니다 자기가 가진 강점을 잘 살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민지적 시점 구독할 시점 좋아요 시점